아니 엥 그럼 어땠는데 아, 지금보다 한열 배는 아. 심했다고 할수 있지 뭐 그게 아, 말이 되는 소리야 아. 지금도 엄청난데 열 배라고 그럼 진짜 아무도 못 말렸겠네 아. 니야날 no.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있었어 뭐 어. 그때 너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부모님이야? 아니, 그건 말이야. 몇년 전이었지? 난 엄청난 아동이었어 오이, 이 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이이이 헤이, 이이이이이이이 헤이, 이 u h e r a o 쒸... 쉬이 얘가... 내가 이 죽였단 말이야? 어? 그렇다고 동생을 때리면 어떡해? 엄마도 맞고 싶은 거야? 엄마도 삼겹살 두려치게 해줘? 어머 얘가? 어? 이제 구하지마! 어... 어, 너 안되겠다 무서운 아빠 불러야겠다 어 무서운 아빠 여보! 와봐요 와봐 위치 음? 위치 무슨 일인데? 아니 리아가 요루르를 때렸다니까요 거기서! <웃음> 너이 녀석 너너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누가 동생 때리고 그러래? 응? 아빠가 이놈 음, 한다? 파둠가! 아, 비켜! 이 냄새라니까! 나 게임해야 되니까 따라오지마! 비켜! 아이 녀석이! 야! 아빠가 안 끝났어 빨리 일로 와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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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좋겠어요. 맛있는 것도 먹이고 또 찻쌀떡 사주면 얌전해지니까 그 틈에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그래. 내가 데려올게요. 찹쌀떡 아, 아, 리아야, 리아야! 어. 아니, 사람이 많을 땐 조용히 해야 되는 거야. 에? 싫은데? 찹쌀떡! 아, 리아야, 리아야! 조용히 네. 하면 은 아빠가 찹쌀떡 두개 사줄게. 음... 알았다! 음? 찹쌀떡! 찹쌀떡! 어? 어? 장난감 총이다! 멋있다! 사줘! 음... 리아야, 안 돼! 오늘은 찹쌀떡만 사기로 했잖아. 에? 안돼. 안돼. 에! 사줘! 그렇게 땡깡부려도 절대 안돼. 예? 사줘, 사줘, 사줘. 니아야, 너 집에 이런 장난감 수소 없이 많잖아. 사줘, 사줘. 아휴 <웃음> 장난감 미 맞잖아 맞잖아 아어 꼬마야 미안하다. <웃음> <웃음> 음, 아, 리아야 <리안>, 어디가? 시아이아어 <웃음> 아, 꼬마가 왜 이래? <웃음> 이 징징징 어우 아이 짱짱짱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이 미 그만해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징 어우 미안해 어, 아유 어, 아저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진짜 이상한 꼬마네 아유 아휴 미안해 어 얘가 어디 갔대.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미헤헤헤헤나할미가 <웃음> 사야 할게 있어서 지나가야 하는데. 에이, 셔룸데, 셔룸데. 아, 어, 셔헤데셔헤데 어, 어헤헤헤헤헤헤헤 죽어라. 헤헤뱅뱅뱅헤헤헤이 음. <웃음> 녀석아! 아, 여기서 뭐 해? 헤헤헤이헤 아. 이거 안 돼! 너 따라와!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너라고! 이녀석너 지금 제발 좀 얌전히 있어주면 안 되겠니? 아빠가 이렇게 부탁한다! 시라이! 아. 찹쌀떡이나 사와 이 밥통아 엄마도 맞아라! 아빠도! <웃음>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애를 잘못 키웠나 봐요 요즘 점점 더 심해져요 갑자기 자기 동생을 때리지 않나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나 할머니를 괴롭히지 않나 아. 아휴, 아무래도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겠어 그럼 앞으로 어떡하죠? 당신 금쪽같은 내네 새끼 봤지? 아무래도 우리 아들도 금쪽인 것 같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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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이도 지금 너무 말썽이라고요 아이 그건 힘들 거예요 어쨌든 정말 죄송합니다 여보 뭐래? 아무래도 박사님께서 일정이 많으실까봐 <웃음> 그럼 우리 아들은 어쩌면 좋지? <웃음> 어? 요, 여보! 저기에 뭐가 붙어있어요 음? 말지지이닿는 우리 아이 육아에 대한 화끈한 조언 당신이 기르고 있는 금지기를 아이 조교 전문가 조왕숙 박사님이 화끈하게 60초 안에 180도 안방에 바꿔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해드릴게요 여보 이 선생님은 60초 안에 애를 고쳐준대요 6 0초 안에? 케첩 뿌리기 신히히아이아야이이렇케히막 뿌리면 어떡해 히히히히아히이야야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야히히히히히히히히 아, <웃음> 어? 누구냐 히히히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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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개천매줄래 죄송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많이 정신없죠 선생님 아무래도 저희가 애를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음? 울지 마세요 제가 잘 이야기 해볼게요 부모님들은 잠깐 올래가 계시겠어요 리아랑 단둘이 이야기해서 솔루션 진행해볼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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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빠야? 선생님! 나한테 한대 맞줄래? 어? 음, 나한테 한대 맞줄래? 음, 어? 음.. 그건 정말 나쁜 행동이야! 안돼! 에? 재미없자 그만 얘기해! 어? 왜 그래!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리아요 때리고 상처내는 게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 모르니? 자, 잠깐 선생님 솔루션을 위해서 잠깐 옷좀 벗을게요 뭔데? 옷을 벗어! 어? 어? 어, 선생님! 벌써 솔루션이 끝났다고요 네, 제 솔루션이 끝났어요 어? 니아는 그렇게 쉽게 고쳐질 아이가 아닌데? 예에요 no. 예요? 예요? <웃음> 이제부터 엄마 아빠 말잘 듣고 동생 안 때릴거지? <웃음> 네! 네! 정한장가깐안 들거예요! 어... 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선생님 진짜 어떻게 하신 거지? <웃음> <웃음> 저만의 특별한 솔루션으로 치료했어요 또 아이가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웃음> 어...선생님 정말 전문가시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러면 전 이만 가볼게요 리아야 엄마 아빠랑 잘 지내야 된다 선생님 갈게 대답 자 리아야 첫 번째 솔루션 들어갈게요 어때 아프지 사람을 발로 차면 이제 안 되겠지. 니가 먼저 니가 먼저 나한테 명령은이 사람은 다, 이 사람은 다, 갈게요은병 징도 때 안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못된 짓은 하면 안되는거예요 선생님 나가요 엄마 불러주세요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얼마나 마음과 몸이 다치는지 모르고 있어요 선생님이 제대로 알려줄게요 엄마 아빠 미미이야아 미정, 엄마 아빠한테 이른다고 선생님의 놀러셔니 끝나지 않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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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리아, 너의 빨래통에 옷안 넣고 훅 턴치고 가! 에이, 엄마가 대할 거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죠 뭐. 뭐? 엄마가 일하는 로봇이야? 엄마 아, 뭐 그런 셈이죠 로봇 청소기. 오, 리아, 계속 그러면 또조왕숙 선생님 또 불러서 솔루션을 통해서 대화 좀 할까 리아야? 너저저 어?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뿅뿅 주, 뿅 좋아요 주, 안녕!